s 용 r i s o r l'assanzo <놀리쎄> 네. 네네한네네 죄송합니다. 죄나합니다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죄니다 죄송합니다. 죄니 지형이 어, 지형에 대한 압박이 지형에 대한 압박 한쪽 한번 살짝 샀는데 딱걸렸네 보은아, 끝났어, 입, 끝났어. 입, 입, 입, 입 벌려요, 입. 입 벌려요, 입. 힘 빼요, 힘. 힘 빼요, 입. 힘 빼요, 입. 어. 힘 빼요. 입, 어. 입 벌려요. 입 어. 벌려요, 한쪽으로. <웃음> 엄청 <목소리도> 큰 이라운드 타이킹해야 된다는 사람도